이거 뭐 손잡이에 이렇게 잡고 네. <웃음> 들고 다니는 거야? 제가 아일 자, 키링 남이라고이거 <웃음> 뭐야 이거? 너의 키링이 되어 줄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그런 느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소개팅 해봤어요. 마음에 드는 남성의 스타일은 그럼 어때요? 이렇게 입고 왔으면 좋겠다 소개팅이. 너무 막준비돼가지고 면접 보는 것 마냥 딱정장보다는 꾸안꾸 느낌으로 귀엽게 오는 게 좋아요. 캐주얼하게. 좋아요. 남자 소개팅 룩에 대해서 오늘 알고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 캐주얼이라고 합니다. 갈아입고 오세요. 바로 갔다 오죠. 네. 자, 제 소개팅 남 캐주얼남 님 들어와 주세요. 아 차차! 아 오늘 유진님이랑 소개팅이 있는데 아, 아. 아, 어디 있지? 어? 어. 혹시 어, 누나 안녕하세요 양정훈 씨? 네 어, 누나 사진이랑 똑같아서 저 바로 알아봤잖아요 어, 되게 네. 영하네 누나 연아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연아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연아 좋아하거든요 왜 코를 안녕하세요 <웃음> 캐주얼 남입니다 네 따란! 오프닝 때 입었던 옷 그대로예요. 아래는 청바지 캐주얼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죠. 청바지와 위에는 이제 맨투맨을 한번 입어봤어요. 하지만 그냥 심심하지 않게 로고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앉아계세요. 앉아 제가 뭐 간단하게 맨투맨에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제가 워낙 평소에도 오버핏을 좋아하다 보니까 맨투맨도 오버핏. 팔이 아주 길어요. 이거. 너한테만 긴거 아닐까? 아니요. 이거 진짜 길게 나왔어요. <웃음> 네. 저는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냥 딱 뭔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잘안 입거나 친구 만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편하게 만나는 건 좋은데 소개팅 때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신경을 써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짧아서 안에 이제 레이어드로 흰색 옷을 가끔씩 입어주면 또 되게 이쁜 포인트가 될수 있고 완전 오버핏 청바지고요 벨트 거의 이만큼 맸습니다 진짜 커요 실제로 이런 가방으로 포인트를 잡아준 거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귀여운 팬츠 네 맞아 핀턱 팬츠라고 하죠 네, 여기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다는 걸 주름 핀턱. 잡히는 걸 네, 핀턱 팬츠라고 합니다 뭔가 어 대학교 다녔을 때한 번쯤은 갈, 갈 만한 소개팅에 이러고 나오면 어때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이 레이어드가 되게 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소매 끝이라던가 목 끝이라던가 이 조금이라도 보여서 스타일링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악세사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4.5점으로 할래요 4점. 왜냐 5점이 되면 저는 키스할 거예요 와 어... 저는 약간 3.5점? 아 어, 그래요? 저는 일단 그냥 깔끔해서 좋고 맨투맨이 은근히 핏이 보여요 그냥 맨투맨이 아닌데 근데 약간 이 맨투맨이 어깨도 그렇고 되게 좀 몸이 예뻐..게 되는 그런 각이 살아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 5점 만점에 6.5점 드릴게요. 저도 이제 소개팅에 보여주기에 그렇게 막 부담되는 패션도 아니고 음. 제 스타일을 막 100%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딱 무난하게 저도 5점 만점에 4점! 그래서 두 번째 룩! 포멀 룩입니다. 약간 좀 정장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네. 네. 나와주세요. 오 느낌이 진짜 다르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그 유진씨가 그만나기로한 장소가 지금. 아, 지금 이긴 있는데. 아, 이거. 어, 요, 유진님! 아, 왔어요? 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웃음> 왜, 왜요? 왜 너무 잘생기셔가지 아, 그래요? 아까 그냥 맨투맨을 입었던 모습을 봐서 그런가? 이게 진짜 확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동이가 맨날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동매에서 샀는데, 브라운 색깔에. 단추가 없어요, 여기. 단추. 동매에서 사면 흔한 일입니다. 저번에 웃다가 떨어지더라고, 단추가. <웃음> 이거 한 번만 벗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개존잘인데아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웃음> 이제 이제 외투를 벗으면 이제 셋업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직장인 같잖아요 그래서 캐주얼한 코트를 밖에 입음으로써 뭔가 좀 죽여주는 아니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서류 가방 메면은 사실 너무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좀 신세대다 무 이렇게 세그만한 가방까지 이렇게 입어주면은 좀 센스 있는 직장인 느낌이다 일단 저는 와이드 팬츠를 좋아하지만 면바지보다는 좀 찰랑찰랑거리는 슬랙스 이런 걸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 자켓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딱 세트로 입으니까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 와저 사람 뭔가 옷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캐주얼한 느낌은 진짜 영하고 대학교 첫사랑 느낌의 재질이라면 이거는 딱 격식을 갖췄고 섹시하고 신경쓴 느낌이 나고 남자의 향기가 무신 나나요 이거 진짜 지금 키스하고 싶어요. 저 데려가서 그럼 잠깐 다녀올게요 <웃음> <웃음> 못 참아요. 5점 만점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저는 4점인데 차콜색 목폴라를 차콜, 입었으면 5점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멀 소개팅 룩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착장은 댄디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댄디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대 한번 해봐도 더, 좋을까요? 그럼요. 선물룩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가,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야, 성공이다. <웃음> 됐다! <웃음> 댄디둥 씨 나와주세요! 댄디둥! <웃음> 안녕하세요. 아까 봤던 룩입니다. 일단 저는 13점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뭐 손잡이에 이렇게 잡고 네 <웃음> 들고 다니는 거야? 제가 일로. 아, 키링남이라고 <웃음> 이거 뭐야 이거? 키링 <웃음> 진짜로? 너의 키링이 되어줄게. <웃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평상시에 정훈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큐티 캐주얼 룩을 4.5점 드렸잖아요? 네. 4.8점 오. 포멀 룩보다는 아니지만 캐주얼보다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게 살짝 훈훈한 동갑에서 연상 느낌? 오. <웃음> 음. 어디까지? <웃음> 소윤씨? 아네 안녕하세요 엔디당입니다 <웃음> 아까 바지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아까는 약간 광택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니트에 광택이 있는 걸 입으면은 바지가 튀어서, 요거는 이제 광택이 없고 약간 두꺼운 걸로. 그래서 아까는 좀더 달라붙는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이제 넓은 감이 있는? 저는 5점. 오! 보자마자 그냥 되게 예뻤어요, 제가. 네, 일단 <웃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남자가. 그것도 있고, 어. 근데 또잘 어울리시고, 이 위에 이제 겨울에 뭐 코트를 입거나 목도리 같은 거 매칭 잘 하면 이뻐요, 그냥. 저는 진짜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저 항상 영동이가 니트 입을 때마다 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또 바지도 청바지보다 이런 검정색이나 좀철르로 떨어지는 슬랙스 입을 때딱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혹시 소개팅에서 가장 첫인상을 강렬하게 줄수 있는 색깔이 이런 붉은 색이래요 밝고. 그러게 좀 인상이 많이 깊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깔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따라하기도 쉬우셔서 저는 5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이 좀 얇아서 몸이 좀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래서그좀 <웃음> 예쁜 것 같아 요 옷이 전체적으로. 다음 옷을. 그럼 다음으로 무슨 룩이죠? 4번 룩은 이제 힙합입니다. 힙한 느낌. 영둥이 룩이라고 할수 있죠. 영둥이 룩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 됐어요. 힙한 양정훈 씨 들어와 주세요. 어, 저 혹시 유지 님 아세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잠시만요. 야, 윤재야. 아, 너무 예쁘신데? 아, 완전 킹받는데 아,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아, 이거 진짜 존나 느낌이네? 아, 이씨. 일단 전화할게요. 아, <웃음> 하하하하. 한쪽 한쪽 안녕하세요 언밸런스를 <웃음> 한번 표현을 오. 해봤고요 힘남입니다 힘? 네. 이제 펑퍼짐하고 안에는 셔츠를 입었지만 어? 저 사람 정글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또 바지는 이렇게 뭐라 그러노 이거 조거에다가위완에 이제 풀톤 베이지의 항공점퍼 음. 한번 매치시켜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세상에 대한 반항을 표현한 거예요 다, 다듬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웃음> 입을, 입이요? 아니면 <웃음> 진짜 영동이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와.. 진짜 김영동이다 말해 뭐해요. 그냥 김영동 포즈도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귀엽네요. 아까 그 혹시 가방이랑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 배지, 배지 보이시나요? 네네. 에이. 그래서 일부러 뒤에 돌아서 전화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약간 좀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데? 지금 말했구나, 지금. 나가, 나가. <웃음> 근데 저는 4점? 좀 대체적으로 좀후하시네요좀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힙해도 힙 해도, 그러니까 다른 힙, 막, 이런 거 입고 왔으면 싫은데, 이거는, 여기 뭐, 슬랙스로만 바꿔도 깔끔할 것 같고, 괜찮은데요? 안에 아 네, 셔츠도 굉장히 힙한 셔츠예요. 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디테일이랑 여기 디테일이랑 여기 막 자수 박힌 거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발이 또 너무 예뻐요. 이게 뭡니까? 와.. 택도 기니깐다. 안 뗐어요, 택도. 오늘 썬피디님이 생일이라고 또저 선물 주셔가지고 아, 네, 네. 바로 그냥 신고 왔습니다. 4.6점. 4.6점? 네. 많이 고점이네, 그래도? 다 그냥 일단 평균 다 이상이에요. 이거 일부러 세워두는 거네요? 아니요.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안.. 가라앉지 않는 게 마치 그거 같네요. 영둥이. 뒤에 또 이런 이쁜 <웃음> 네. 그리고 이제 비니. 비니도 약간 그레이로. 그레이. 약간, 약간 차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약간 뭐 약간 애매한 그레이. I mean, gray and charcoal and, like, 진 and you know? yeah, you know. okay. 바지도 이제 약간 바람막이를 재질에 맞춰서 이것도 이제 다 동묘예요. 동묘. 그래서 혹시 이렇게 했는데 소개팅이 나오면 어떤 실지 일단 더 오점 만점에 여러분 영동이 팬분들한테 죄송한데 1점 드려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6점으로 할 거야, 6점. 아니, 아. 1점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6점이에요. 1, 플러스 1이잖아요. 이유는? 아니, 저는 뭐 이게 그냥 싫다는 게아니야 소개팅이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인 거지 뭐 만나면서 이렇게 입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힙한 것도 저도 잘 입고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좀 부드럽게 차분하게 막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입고 나오시면 은좀 놀랄 것 같다. 그런 의미였어요. 소개팅보다 사실은 약간 놀러가고 파티. 근데 단둘이 만나는 소개팅이면 약간은 고민이 될것 같기는 해요. 1등이 니트, 2등이 정장, 3등이 힙, 4등이 캐주얼. 일단 제일 키스를 하고 싶었던 룩. 바로 <웃음> 두 번째, 코멀 룩, 그 다음 밴디룩, 이 힙한 룩, 그 다음 캐주얼 룩 순인 것 같아요. 원래 첫인상 그 저희 룩을 보기 전에 제일 1순위로 뽑았던 게 캐주얼, 캐주얼 룩이었는데. 아, 나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소개팅이라는 게좀 설렘과 긴장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일 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팅 4가지 룩. 4가지 룩. 네, 4가지 룩 알아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저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갑자기 소개팅 갈고 싶어졌어요. 그 리플 구독자분들 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입어봤는데 따라하기 쉽게끔 저희가 한번 입어봤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든 말든 당연 생각. 어, 유진제꿈의 남자 소개팅 룩 알아보기. 대성공! 너무 좋아요, 이런 컨텐츠 아, 이렇게 하면 대박이야, 형. 아, 이게 대박이야. 스크래. 제가 일단 오프닝 하겠습니다 하면은 손을 네. 이렇게 맞췄고 뒤에 보다가고슈탐사면서 보십니다 제가 하는 오프닝인데 아 진짜요? 네 아, 밀고 있어요 아. <웃음> 이렇게 한다는 말은 없어서가지고아니야요요 혼자 하는 거죠? 네 아, 좋아요. 남자 소개팅 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쪽은 마테를 지나, 썬을 지나 저와 함께하게 된 한소윤씨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남자 소개팅 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소개팅 룩고 <웃음> <고오> 슛! <웃음> 죄송한데 말도 같이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 고니 슛? 슛. 아, 네. 네, 이렇게 <웃음> 남자 소개팅 룩 알아보기 고 <웃음> 슛! <웃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봤는데 너무 잘생기면 바로 키스 해도 돼? 응 알았어 방금 끼는 거 아니지? 예방금 <웃음> <웃음> 네, 아니. 묻힌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 아니. <웃음> 네. <웃음> 똥 묻었어 똥 묻었어 <웃음>